콘크리트 펌프카 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재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1-34호 토대로 연밀히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2004년경 교통재해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5년 뒤 주차장 건설 작업 중 펌프카 붐이 떨어져 발을 다쳤고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의원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다친 사고가 당해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며 공장, 토목 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에 군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비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하며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쟁점 검토 교통제의 분류표에서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관련 분쟁 조정 내에서는 콘크리트 펌프카는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콘크리트 펌프카가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 중이었는 바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거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감원 전문위원이 자문한 소견에서는 콘크리트 펌프카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콘크리트 펌프카는 정차되어 있는 상태여서 도로에서 주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사람이나 물건의운반에 사용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예외적으로 교통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통재의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일반재의 장애급여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콘크리트 펌프카는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용도가 아니며 교통기간과 유사한 기간에 해당하나 도로에서 주행 중 또는 도로에서 물건을 운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에 해당한다는 결정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